새끼 백발은 실고지가 있는데, 이내야 백발은 한고양백에갈데 없다. 알씨구절씨고 기하자 존네, 아니노지는 문타래라. 남부가 기쁜 밤에 또다 지네. 룰, 음. 어, 나는, 나뻔나라 나는, 나는, 배요 일대문장 소는 났네 음. 나는, 나는, 절는나화자자 좋네 나니지는 나는, 나리로다 경상북도 울진군 남북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평해읍 월소밀리. 평해읍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울진읍 쪽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달효마을이라 불리며 어른을 공경하며 효를 실천하는 장수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 이곳에는 70년을 한결같이 함께 사랑해주며 살아가고 있는 인꼬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로 19살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 이태산온과 70년을 함께 해로하고 있는 손삼진 여사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노 <웃음> 이거는 아버님 소리 응. 아그래니까할바잘 한다고 박수 쳤다. 어. 어. 어머니도 잘 하셨어. 나는 뭐, 뭐 아프고 나가야 아가기야. 요날 네. 아홉 <웃음> 살때가셔 가지고 몇살때 나왔어? 요 27살 때 나왔어요. 아, 27살 때 내가 오래 전반간 못 오래 했어요. 전반간 못 오래. 전반에 일주일을 구운 꼬솔림짜 가지고 젊었도 내가 솔림짜 가지고 물 마시고 솔림 먹고 했는데 그 그게... 아유 입에 당기듯이 털. 어. 어머니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계시는 거예요? 아, 집안 아, 집에. 밖에 안 나가세요? 안 나. 아 세지 그래도 안 나가는데. 아그 어, 다치신 거는 어디 다치신 거예요? 다, 다친 어디 다치는, 뭐, 다리. 다리? 아, 다리가, 요거, 아. 요거, 이래, 떴는데, 밭에 이래, 떴는데, 뚝 소리 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요거, 병원 가있게래, 요거, 때가 다 쟀다, 그래. 아. 그래가지고, 두달 있다 왔어요. 아, 병원에 두달 계셨었어요? 울진 병원에두달 아. 있다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제, 그냥, 막, 던도 많아 막, 이래다 죽기 위해서. 울진 국민 병원에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어 아무래도 행동 자체가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출을 하실 모양입니다. 양발, 양발 안 신으세요? 양발, 양발 있는데 안 신으세요? 아 신으세요, 양발. 할아버지 혼자 외출한다고 하니 나이 할머니는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언제나 그렇듯 문 앞까지 나가 할아버지를 배웅해 줍니다. 두 부부는 할아버지가 외출하는 시간만 빼고 24시간 함께 붙어있는 인꼬부부입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외출이 쉽지 않아 많은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나가시는 거 괜찮아요? 괜찮 할아버지는 요즘의 유일한 소일거리는 이 전기 자동차를 타고 평해읍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돌아오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듯 문 앞까지 나가 할아버지를 배웅해 줍니다 그렇게 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할머니 보란듯이 마당을 두 바퀴 돌고 쌩하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두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동네역귀에서 할아버지의 반가운 자동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곧바로 집으로 쌩안이 들어가십니다. 그 뒤를 쫓는 우리 카메라 감독은 오늘 할아버지를 많이 따라다니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타고 그러면 어디 어디 가세요? 후포도 나가세요? 후포 나가고 오늘 후포가 또 왔는데. 아 오늘 후포 갔다 오셨어요? 어. 그 할머니 심부름도 이것 타고 가서 하세요. 뭐 음식 같은 거 사오고. 아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혼자? 내가 언제가 또 이제 할머니 뭐심부름 하기로 <웃음> 아들 다사준니고 뭐, 아들 차 타고 차가 태고 등고다 사주니. 아나할 말마다 맛 오셔서 그집 안. 아 그래 그거 또한번 나갔다 와야지. 아. 저로 그럼 저게 나가면은 어디 가세요? 평해를 뭐해 땡이지 뭐. 평해. 평해를 오늘 일부러 후보가 떠왔어요. 아 일부러? 아. 오도센트 한바비니 들어왔지. 평해 가셔서 그러면 커피도 한잔 드시고. 커피 도 먹고. 아. 뭐. 어. 그 친구분들도 평해 나가시면 많이, 있지. 많이 계세요. 언제서 오고 뭐 사람 많이. 음. 음. 그날 저녁. 방으로 들어온 할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면서 장롱 안에 고이 간직한 무언가를 꺼냅니다. 아직도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인다는 할아버지. 아이들 여섯을 모두 이 집에서 낳고 키우면서 어려웠던 시절, 정신없이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어?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는 밭에 나와 계십니다. 강제가, 아이고, 안성고을 하여 씨를 사나가죠. 아. 씨를 사나가, 아이고, 성고주에는 며느리가 뭐하라 하더라면 며느리가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아, 아, 사준다고 어. 하지마라 하고만네아 며느리가 와서 해준다고? 아이고 이걸 안쓴고뭐저가 사준단다 아 사준다고? 그런다고 어머니 힘든다고 하지마라 그래 하나하나 감자씨를 정성스럽게 심으면서 싹이 빨리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먹을 수있어요 예. 이래 순간 후뭐 올라오지 않나? 딱 이래 올라오지 않나? 그동안 마을 동예관은 코로나 19로 문을 닫아 썰렁했지만, 오랜만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새 마을의 회원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마을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공동 작업을 합니다 그때 이태산동에 멋진 자가용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해이저르신. 편안히 주무셨어요? 예 할머니는? 오늘 월송일리 새마루회에서는 코로나19로 외출을 못하시는 동네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떡과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미리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만히있어 제일 먼저 간다 이거 찍어 응. 집 가있어 에이. 마을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셔서 마을이장과 새마을회 회원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안부도 묻고 건강도 살피면서 아, 선물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웃음> 못, 못 알아봤어요 <웃음> 하나는 깨수나 그냥 들어갔어 아, 예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송일리 새마을에서는 마을회의를 거쳐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안부 묻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송일리는 155가구에 약 2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10분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 마을회관을 오랫동안 폐쇄하다 보니 늘 집에서 생활하시고 있어서 안부 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로 효친 9 0세 이상 어르신들께 그떡 도시락과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서 오늘 그 안부 묻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장수 마을이고 또 소를 실천하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의 원래 명칭은 달호 마을이었어요. 효자가 많이 나는 이거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마을이고 또 우리 이 들에. 이 앞에 옛날에는 소리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송이란 말은 솔, 달빛에 솔 그림자가 있어서 월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심도 좋은 마을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마을이고, 고려 때 삼척 김씨들이 이 마을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르드의 한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동네 화합을 위해서 모두 다 협조를 해 주십니다. 동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중기한 떡과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일단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차를 타고 그다음부터는 걸어서 멀취라.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광고 영집으로 걸러가 차대 놓까? 아이, 됐다고 막 가자. 내려 차려 가면 되잖아. 하나 하나씩 들려가잖아 그럴까요? 그래 네, 가 내가 들고 갈게. 가시자. 네, 제일 먼저 어. 이태산홍과 손삼진여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감자를 심고 있던 손삼진여사는 뜻밖의 손님들 방문에 어리둥절합니다. <목소리> 엄마가 지 엄마가 지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되엄마지엄가 되겠지.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되이지그마가 되겠지.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지 엄마가 되겠아 엄마가 되겠지. 엄마가 반갑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만 있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찾아뵐라 이랬는데 오늘 이래가지고 한번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왔어요 아이고, 어, 하여튼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오래 예. 장사하세요 그래 뭐일 있으면 연락하고 예예. 예. 그래. 이자이가 잘맞네 막이랬 아, 이장이 잘맞네가지고 그래.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아이거 고맙습니다 아이고 응. 고맙습다 <웃음> <웃음> 예, <다안> <웃음> 예. 그래요 갈게요 예. 예. 예. 자 이거 거어가 여기다 아유고 떡이야, 좋은 뭐, 떡이 왔네. 떡도 아주 가까이 먹고, <웃음> 오래 살라고뭐말봐라 떡도 다 음, 떡도 맛있다. 약간 한약큼먹으서아 내가 생각이 없는데. 아니, 이, 뭐, 자주 이거. 한나에 자주서, 이게 다 먹나? 이, 먹어라 이, 뭐란다. 응? 어? 저, 저 <웃음> 이게 한나좀 막아 먹으려면 많아. 아이고, 이. 뭐 떡도 맛있게 해가지고, 뭐이백산먹들 사왔다 이거 먹고 너무 할, 오래 담안 된다. 할머니가 이렇게 떡 입에 넣어주니까 좋아요, 할아버지? 조금만 지금 말아가네 그거. <웃음> 관심이오. 마스크도 주셨네요 마스크도 들어갖고 아, 마스크도 주시고 또 궁궃질거리도 주시고 아 이렇게 작아간 뭐지 아만 내자. 그게 작아요 고만 컴맨스 당분간 그 간식거리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요 네. 어. 그 사람 가위 응. 가나, 그거? 먹지도 네 그럼, 가봐봐요. 오늘, 오늘도, 오게 나가세요. 네. 오늘도 나가야 되는데, 뭐. 시리다들리는놓고 하지. 에이? 감시, 요, 들를 얹어놓고 하지. 감자, 감자 실로 왜요? 요, 다들를 얹어줄까? 감자 실 놔두소, 내가 그래. 일일 어, 문영 들어오니 까나마 하루 나왔잖아. 여기서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얘가 안 되고, 형 우리, 우리 시방에 3대, 4대, 내까지 5대 지납니다. 여기, 여기 평해, 업, 사, 업에, 업에, 엄만 사는 게 4대 지나요. 할머니 첫,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외삼촌이가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어... 여섯 시, 여섯 시. 아들 모시마 아들만 여섯 시인데 부산에 서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온정 하나 있고 말이. 만난 날은 항상 재밌다. 만날 재밌게 사고, 막 항상 조용히 옆자리를 지켜주는 부인과 그런 그를 의지해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라는 동반자로 살아온지?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이가 있어 언제나 의지하고 기대었던 언덕이었던 남편. 이들이 끝나지 않은 러브스토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network channel.